됐다 됐다 됐다 아,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 됐다 아, 아 드디어 성공. 아이 아, 느낌 좋아 이 브러쉬 이거 그렇지 이비스로첫 브러쉬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한다 수채화로 하고 여기서 간격을 설정해서 간격을 좁혀주고 아 그래 그래 좋았어. 알았어. 아! <웃음> 브러시 설정. 여기서 건드리는 것도 포토샵하고는 또 얘기가 많이 다르네요. 이제 저기 넘어간 거나 수정하면 되겠다. 오! 이런 효과 대박. 오, 이거 좋다아이거 약간 좋은데 이렇게 보니까 또이질적이다 <웃음> 검은선 해야겠다 약간 검은선 해야 되겠다. 이렇게 겹쳐야지 요 이렇게 겹치면은 음.. 느낌이 나죠 <웃음> 이제 좀 덜이 질 쪽이야 좋았어 진하게 하면 또 이런 느낌 나고 어 이게 제일 짐 느낌이 강하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좀 괜찮아 <웃음> 하하 이렇게 하면 괜찮아 이렇게 할까? 이렇게 할까? 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 느낌이 확 다르다 저런 샤프한 컬러는 이런 컬러컬러지면 선색까지 이렇게 하면 이런 느낌 이 나는데 아 이거 너무 어울려 와 어떡하지 이거 너무 어울리는데 일단 두개다 보존할게요 꽉 딱혔다 해서 비교해 가면 되니까.